형소 니가 지금 몇 살이지? 00년생 23살이 Z세대인거네? 현 혹시 무슨 세대? 나? 한 세대 맞고 시작하자 <웃음> 아우스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합니다 <웃음> 아니 오늘은 그 너랑 응. 1대1 한거 있잖아. 네. 그걸 같이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음. 어땠어? 연락 받았을 때나 네. 어떤 마음을 갖고 오게 된 거? 가요 크롭 쓰니까 신발 되게 불편할 것 같고 음, 점프도 음, 못뛸것 음. 같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재밌게만 촬영하자는 생각으로 좀올것같아 음. 음. 현중에는 근데 지금 히터도 나오고 되게 더운데 모자네. 이게 눈썹 밀기 싸움이잖아. 아, 내가 너한테 져서 눈썹을 밀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이제 스포 방지 아. 차원에서 그죠? 항상 모자를 쓰고 <웃음> 해야 될것 같아요. <웃음> 진지면 실수 만나고 너무 좋으니까 이런 헤이크를낚이는 거. 이 헤지테이션은 내 이거 조금태양처구서처날나 왔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집에 가야 되나 제일 중요한 게 넘어지는데 다리가 또 들렸어 <웃음> <웃음> 썸네 하나 뽑힌 거죠 뭐 이 버튼 님이 너무 좋아서이렇게 한번 헤더. 해도 되게안 밀리니까 당황이럽더를 팟으로 치워서 치워서 치워서 치워서 치워서 치워서 쉽지가 않구나라고 생각워서 치워서 치워서 나워서 치워서 치워서 치워서 치워서 치워 떨어 모양이, 는 모양이 약간 그 없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는그때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보시는 분들은 왜 수직에서 들어가는데 돌, 안 붙냐 빡빡 안 붙냐 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음. 근데 일단 따라그페이크 따라가들이 힘들로 형이 이제 힘이 좋으니까 음. 밑에서 붙이고 있으면 아예 슛을 못하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일단 또 형들 미드도 좋으니까 음. 좀먼 거를 좀 주자 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슛이 음. 슛을 음. 반응하기가 쉽지 않다 좀더 편하게 써야 될것 같아 음. 어. 이때 나 e a d y for war. I'm 어가 a 안 y for 고 a 안 하면서도 힘드니까 못 붙는 거야. I let h m think that they g o Now they ain't go harder than me, they need to build in t p e e c e t h e y e shankin' a piece, a crate full of heat, an army a fleet, a tank in a jeep, a Navy a sea, where they some Marine, a a d e up a sleeve, a team of Marines, a freak on e leash, a piece with an appetite, raising for teeth, and still they will lay at my feet, boy you got the wrong one, I gotta look over all of my publishing statements for Q 1 as soon as the song's done I gotta call up my mama and tell her I made it as soon as my logs done I gotta read on t a public... 이런 해시스테이션 계속 걸어주는 게 좋아 그게 속든 안 속든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줘야 돼 속든 안든건 계속 쓰다가 한 번씩 써야 돼 아. t 우리 현주형이 이런 믿으실 잘쓸수 있는 이유가 중간중간에 해지라고 샀잖아요. 쏠거 음. 같은 거. 그러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은 처음 보에 반응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음. 가까이서 1대1로 해 보면 반응할 수밖에 없는 로브들인 것 같아요. 음. 일단 슛이 좋아하니까 막아야 되고 음. 그렇다고 이걸 해제라고 생각하기에 다 슛이 들어가니까 반응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거다 생각하면 이미 돌판 뚫려 있고 그래서 음. 되게 수비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슛인 것 같아. 음. 어, 농구에서 제일 1 옵션은 슛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슛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다소용 없는 거니까. <목소리> 아, 탑점이 높으니까 아, 쉽지 않더라고요. 슈타임이 은근히 빠르더라고요. <웃음> 네. 안쪽으로 끌고 들어 이제 포스트업을 하면 은 네. 훨씬 더 유리하게 끌고 갈수 있었을 텐데 이제 외곽플레이를 많이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있어? 제가 첫 게임 때 형이랑 몸을 보딪어요 음. 근데 이제 딱 해보니까 음. 포스 솔직히 말해서 결국엔 골밑에 가야 되는 싸움인 거잖아요. 음. 키가, 그래서 키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힘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처음부딪보니까아 힘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음. 좀 밖에서 플레이를 좀밀어 처음에 그 판단을 딱 네. 했구나. 네. 나는 고마웠지. <웃음> self i k n o 슛 better 진짜 자기 템포에서 쏜 슛이 s h i 안 해서 재잖아요 음. 근데 형은 저 그런 걸잘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슛도 도임때도 정확하게 내발런스로딱 들어오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해야 돼. 네. 아예. 정확하게 들어오면 나 진짜 운 좋은 상황이 온 거라고 생각하고 쏘는 거고 캐치나 잘안 됐을 때 그거를 정상적인 슈퍼모로 우겨넣는 음. 연습을 좀 해야 돼. 아. 응. 슛 연습할 때도 드립을 치다가 일부러 잘, 캐치를 잘 못하고 아. 못한 상태에서 내 걸로 올라가서 슛 연습을, 어. 연습을 하면 이렇게 퉁퉁퉁 막 우겨넣는 느낌의 슛이 들어가긴 어. 해. I'm in my element, ooh, yeah. I'm in my element, ooh, yeah. k e e p that same energy, I'm in my element, ooh, yeah. I'm in my element, flow is like water, I'm forced to the fire, I'm feeling like gold. Gotta stay grounded, stay down to earth, following God, and you grinded, you do as you told. I don't work to make you like me, but I'm front and center, where to s p i g h t me. The g o y came in a nigga top, and now I'm crazy, w h y I might be. Run. just running, running, running, r u n n i n I'm 이렇 t s 쳤을 e i 막 y o u 항상 숙소 i t 를 하거든. 그 t of a w a s 그때가 찬스가 제일 많이 나더라고 다막았다 생각하니까 어 이거 깜짝 놀랐어 노린 거야? 그러니까 제가 원래 한번 뚫리면 저 뒤에서 하는 걸좀아저 스틸 좋아하니까. 네. K4를 늦게 되는 그런 판타스틱인 것 같아요 초반에는 좀 방심하고 들어갔었는데 이게 하다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힘들기도 하고 수기도 하기도 힘들고 공격은 형이 응. 너무 워낙 잘하시니까 하기 힘들다 보니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당한 것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좀 배워가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 안에는 좀더 연습을 해서 리벤지 응. <웃음> 클래스 소감이요? 일단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탑 클래스 선수를 응. 이긴 거니까 맨 마지막 골이 들어갈 때 기분이 아직도 생겼네요. 그리고 성조가 너무 아쉬워하는 모습은 좀 통쾌하기도 했고 리벤지를 치는 이제 거절해야겠어요 <웃음> 구독자분들은 댓글로 크로스맨과 대결을 원하시는 분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직접 내가 해보고 싶다나는분 계시면은 직접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 게임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더 좋으니까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눈썽 <웃음> <웃음> <웃음> <윤석이 웃음> 있어야지 평소 네가 잘하면 잘했어 나 요즘에 기분이 너무 좋아 <웃음> <웃음> 우승하면막 나이스 잘했어 <웃음>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도 들고